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잡는 것과 손가락으로 잡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손바닥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죽이는 엄청나게 무서운 잘못된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윙을 할때이 로봇 트럼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었는지 밝히지 않았던 그 진실. 바로 그 답은 그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그립의 형태 뭐인터라킹 오버래핑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그걸 뭉뚱그려서 견고하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잡는 거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뭐냐면 손바닥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립을 잡았을 때이 그립 안에 공기도 통하면 안 되고 물도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립을 딱 잡았을 때 무언가 밀착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때오 어, 나는 그립을 굉장히 잘 잡았네 이게 여러분들의 골프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손 가락으로 잡게 되면 그냥 손 가락으로 걸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는 현장에서 레슨을 할때손 가락으로 잡으라고 하거든요 손 가락으로 잡으라고 하면 여기에서 쭉들면이게 손이 떠요 이게 손이 뜨면 그립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검지가 실수를 하면 중지가 잡고 있고 중지가 실수를 하면 약지가 잡고 있고 각각의 서로 상호 보완을 할수 있는 이 손가락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까지 이렇게 얹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밀착면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손가락하고 손바닥을 이렇게 눌러서 완벽해. 나는 지금 손과 손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어. 완벽해. 공기 절대 안 통해.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단단하게 잡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몸이 굳는 걸 느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스윙을 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내 그립이 지금 떨어지고 있나? 안 떨어지고 있나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다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서 살짝이라도 떨어지면 여기에서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미스샷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손 바닥으로 눌러 잡으면 어떠한 외부 충격이나 어떤 외부의 뭐 스피드 아니면 관성력에 의해서 철컹 아니면 덜컹 철컹 아니면 덜컹 철컹 아니면 덜컹 철컹 아니면 덜컹, 철컹 아니면 덜컹, 철컹 아니면 덜컹 하는 그 순간에 그립이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립을 손 가락으로 주도적으로 잡으면 절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골프 절대 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 은손 바닥으로 잡으면 뭐 그래도 손안 쓰는데 손 가락으로 잡으면 막 완전히 손 많이 쓰잖아 손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건 그럼 프로들 얘기예요. 프로들은 이미 손을 충분히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들은 손 가락 그립으로 잡아서 충분히 손목을 쓸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손 바닥 그립으로 제가 잡습니다. 손 바닥 그립 손 가락에다가 바닥까지 꽉 붙여 볼게요. 제가 꽉 붙였어. 붙였어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클럽을 이렇게 엎어지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는데 몸이 얼만큼 움직인지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손 바닥을 딱 붙였어요 나름 견고해 저는 근데 이걸 이렇게 덮으려면 제 몸이 얼만큼 움직이는지 보세요 이 그립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립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돌리면 이만큼의 몸의 움직임이 생겨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손 가락의 그립을 잡았을 때는 손가락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잡았죠? 잡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은 그대로 쥐고 있어요. 손목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할때 어때요? 제 몸이 많이 움직이나요? 한번 비교하면 볼까요?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봇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손바닥으로 해야 되니까 뭔가 로테이션 할 때도 막 엄청 막 엄청 막 엄청 막 엄청! 이걸 돌려야 되니까 왜? 그림 놓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손 가락으로 잡아야 안 놓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힘 빼라 무슨 뭐힘 빼는데 입 벌리면 힘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걸로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출발점은 손가락 그립으로 잡아서 손가락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때 위에서 완전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손 바닥 딱 잡으면 힘이 꾹 들어가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손 바닥으로 눌러서 견고한 그립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스피드를 낼수 있는 이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대로 쓸수 없으면서 파워히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그립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드릴 겁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건 저는 어찌됐건 간에 개몽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게 목표예요. 지속적으로 레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립만 손바닥 누르는 거, 꽉 잡는 거에서 손가락으로만 옮기면 여러분 진짜 쉽게 골프를 칠수 있습니다. 자, 손바닥으로 잡은 스윙, 손바닥으로 딱 잡은 스윙은 이런 식이었던 막, 딱딱한 그런 느낌이지만 그리고 FF247-3죠? 이 채로도 지금 150도 못죠. 근데 손가락으로 치는 거는 위에 올라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바로 밑에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공을 갖다가 때려낼 수 있는 강력한 스피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제가 옥 선생의 몽레슨 좀 거창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쉬운 골프를 치는 그날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